물론 여기는 참고로 커피집입니다. <웃음> 요거 피자 카트로 포르마지오 피자 하나랑요. 음. 니 먹어, 너 먹을까? 어, 어? <웃음> 커피집이야. <웃음> 얼굴이 나도 와 되니? 응, 응. 어? 아, 그래? 얼굴이 나도 와 돼? <웃음> <웃음> 아, 부담되게 아, 방송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아 물론 여기는 참고로 커피집입니다 <웃음> 네 반응이 없구만 먹읍시다. 다 찍었습니다. 먹늘 음 무게십니다. 자 커피 커피집에서 먹는 피자만 잠깐만. 이거는 내려놓고. 아 좋아 잘 다루고 있어. 먹겠습니다 짜라라 하니 오랜만에 단정 아 섞어야 되는거야 안 섞고 그냥 먹고 뭐라 야이 본격적으로 먹으려면 차을걷어붙셔야지 소금으로 먹어 소금으로 먹어 소금으 <웃음> 먹어 아 진짜 야, 뭘 분위기 챙기고 뭘 그래 남자끼리 싸구려 맛이 안 나네. 음. 짜잔. 은밀한 네. 얼음까지 다 먹어. <웃음> 하나에 7,000원 짜리야. <웃음> 음, <맛있네. 웃음> 얼음까지 맛있어지는. <웃음> 아, <겨울이 웃음> 풍부하구 봅시다. 주남저수지 가 봅시다. 안전벨트 잘 매고, 음. 주남저수지 어디로 가더라? 자, 싸늘하고만 올라가는 계단 없냐고? 아, 아 어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올라가는 계단 안 배라고 그렇게 올라가야겠어?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<웃음> 바닷가 아니냐고 영늘 <웃음> <병을> 바람 미쳤는데 <웃음> 야이 정도는 바닷가지 <웃음>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? 저렇게오인것 가이세가 <웃음> 네. <웃음> 뭐라고? 야네가 날라갈 것 같다고? <웃음> 이 자식 <웃음> 탑피, 아, 원래 커피지 뭐, 타가지고 땅콩콩을 들고 걷는거였거든? 응. 근데 네가 배고프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아, 거기 피자도 사는데로 고 피자를 먹은거지 그래서 내 계획을 풀어냈어 고마워 되게 잘 먹었어 <웃음> <웃음> 맛있다 <웃음> <웃음> 아, 사실적으로 보어데아 근데 원래 원래 되게 잔잔한 곳이라고 여기 근데 좀 너무 사 뭔가가 잘못됐어. 야 흥미랑 근데 진짜 좋다 잘나온다 어 그걸 내려봐 그래 잘나오네 왜이 새삼스래 <웃음> 아, 저거, 게거 저거, 저거, 러거지거내거저 얼마나 없거요 머리 긴데거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리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 뭐 하는 건 진짜 궁금하네 아, 어? 누구지? 저도 유튜버 하는 사람인데 유튜버가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니 이 형이 그니까 러 가서 저 유튜버 하는데 뭐 이런 거 촬영 한번 이킹처럼 해봐도 되냐? 뭐 너무 들어갔고요나 물어봐요 아니야 그리고. 그거 알아? 그거 알나 나 빅뱅도 못치는 사람이야 단지 귀찮다는 이유하로 빅뱅은 못쳤지만저여자는 놓치면 안 되죠 <웃음> 아니야, 괜찮아. 뭐... 뭐... 계속 볼 사이가 아니고... <웃음> 난 치킨이 넣었 그냥... 그냥 단순히 호기심이고... 그리 뭐... 바퀴나 같은 그런... 이쁜... 이... 이... 어? 상황이 변하지 <웃음> 이렇게 볶아 먹어야 맛있지 되나다 <웃음>